오니킨지 소르야 바칼름 최근 한 아파트에서는 힘들게 일하는 택배기사 청소원 등을 위한 무료 카페를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에켄택아날리스키최 N 데메 근야큰 데메 N 야니 툴츠 다첸니큰사다 아파트 만다 힘들게 일하는 야니 yani, 드다찰 택배기사 카고아담들 청소 n g s u w a n temizlikçiler, d ü n d ü n çıktığında da ve saire ve benzer diye çevirebiliriz. Onlar için 무료 l ü k kafe m ü derken ücretsiz. Bunun zıt ise yu... youlio ücretli demek. Kafe b i l d i ğ i m i z kafe kafe'yi açıyor, so hava gazıda var mı? 아치 t ı k l 화 r 가 되고 있다. 문칼라시빌리시오드에스벨 b t s 그룹라요 되고 있다. 화슈마제이슈마는 언제든 부담 없이 Burda a budam asıl böyle yük gibi bir şey. Mesela ben sana rica ediyorum ama bu çok özür dilerim sana yük olur. Ama o da diyecek ki yok öyle yük diye düşünme diyecek. Yani budam o p s i budam opşi butakaseyo rica edeyim falan gibi kullanıyoruz. Budam o p s i ım yorul başı mönso şiş suyundan çekinmeden öyle de çevirebiliriz. ım yorul başı m ö n e o içeceği içerek 쉴수 있는 곳이어서 니네네 빌 e 예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해 있다. 이용자들, k u l 즈 a n ı c ı çok sevilmekte. yani, Türkçe olarak böyle de, k o e e direk 주민들은 처음에는 관심을 안 보였지만, 주민들, 무라이 라난 k u l l a 택배기사, 청소원 d 주민들, 오 아파트만 내일들 야시한 인들이 책었다. 처음, 이 관심을 안 보이다. 무 관심을 보이다, 관심을 안 보이다 뒤에 가도 보더라. 에스베레이 일기 교시를 막 않는 내게로, 히치 일기 교이 시대 우물 사마들라. 심 카페에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심디 나피오라, 카페에 이체제. 왜? 뭐래? 아불주불 간식, 아불주불아투슈트르마르 제공하는 등 제공하다다 순막왜안 되나, 무나갤왜 등. vsaire ve benzer demiştik. Mahının ç o k ç yardım etmektedir. 칼럼 이카페에 간식을 가져다주는 주민들이 생겼다. b 카페에 f e y e o a t 르 s h 레 r m a komşular oldu. Doğru mu? Evet, doğru. Diğerlere de bakalım. Kafereci l t e aparttı 주 l e r i 적극적으로 도왔다. Kafeyi açacakken 열de aparttı 주 l e r i apart dairede yaşayan insanlar çok kutçukça ne dedim? Böyle pozitif bir şekilde çok isteğe de왔다. Yardım etti. Öyle miydi? Hayır. Apartmandaki insanlar 이다 관심을 안 보였다. 이 카페는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열었다. 돈을 벌다, 파라 르사들 için mi b 카페 açtılar. Hayır. Ne dedi? 무료 카페. 니 yani e 카페. Doğru değil. 택배 기사들이 카페 운영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택배 기사들이 니 칼고 이 시각 하나 다음날. KP'nin a yönetim sistemine katıldığı için çok ilgi çekti. Öyle bir şey yok. Bu yanlış. Demek cevap 1. Şimdi 1 3 t e n 15'e kadar şöyle 1, 2, 3, 4, 4 tane cümleyi verip bunun s ı n ı r l a m a soruyu soruyorlar. Şimdi bu videoyu izleyen arkadaşlar videoyu durdurup cevabı bir seçin. Ben bunu analiz yaparken... Hep baştan sonuna kadar analiz i yapıp koymaktansa ben hemen cevabı söyleyip ona göre mantıklıca size analiz i yapacağım için durdurup şimdi cevabı çözün. Cevap olarak ikidir. Neden iki? Beraber bakalım. K. Hangi buğarını y y e pocağım 없이 neongulman pamiyanın kagega itta. Hangi buğada hangi çevre doğa anlamına geliyordur. 보아다다 코르막, 사분막 오는이천 포장, 패킷 yapmak. 쿠투 이진데 플라스틱, 팔한, 쓰는요나야파켓 ya, yaparken. 쿠스스 야니 yani 내용물 derken, 이진데키 시아안나나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사탄 가게, 마켓 바. 라야 바카덤. 이 가게에서는 밀가루나 샴푸 등 커다란 용기에 담아놓고 판매한다. 무 m a r k e t 다 온, u m a z a d a un ya da ş a m p a n gibi v e s a i r e k o c a l r a n y o n g i y t a m a n o k k o a r a n yongi m ü y o n k e n hem t o r b a olabilir kutu olabilir sepet e olabilir n e r e k o y u n a göre t a m a n o k k y u s a t y o l na 사람들이 용기에 든 물품을 사려면 빈 통을 준비해 가야 한다. 인오투 içinde olan eşyaları almak için almak i s 빈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게에서 통을 대여해주기도 한다. 오투 l m 인나라 가게에서 마타라단 통을 대여해주기도 한다. 오투 Yani sepet olabilir herhangi bir şeyi. Teyaha da unuc vermek, bazada o kutuyu unuc da veriyor. İki. On dört aynı şekilde cevabı önce b e l i r t i p analiz yapacağım. Siz şimdi durdurup seçin. Cevap olarak üçtür. Biz sabah işe gide n adamın hikayeye bakacağız. Da, h a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뛰어가서 봤다. 르케테 지각하다. 게치카마. ي 니 게치 카르지 a c 막 출발하려는 야니블레 아스카슨 하 a z k a r s 오토 h 스 r e k e 코샤 코샤 c e k otobüsü h m e n 내려고 보니 요금 유 ü z 내려고 보니 y 니 n 리 vereceğim diye baktım. Gaba. 어디에서도 차타는 이친데 herhangi b i 찾을 수 없었다. 규단를못 찾아봅니다. 아, 뭐올까요? 너무 놀랐습 그냥 내리려는데 차가워지지 않 뒤에 서있던 아주머니가 arkamda d 이 t e 대신 요금을 내주셨다. 요금을 내주셨다. 유즈레티 주셨사우슨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나에게 감사의 인사, 감사, t e ş "Teşekkür insa selam" 아세요? "Biz kamsa'ye insa diyoruz." "Yani teşekkür e t t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어 주셨다. "Kadın" 환하게. e 식 i ç i n kula n y o s a "환하게 웃다" 웃다이 g ü 환하게 웃다. a e de g l o Gülümse d a n l a m ı Durduru p seçiniz. Cevap 4. Beraber analizi yaparak bakalım. k u g u n a i l i t l e n e n bir deneyim yaşadınız m Herkes bir k e i l i t l e n e n i r d e n e y m a ş mı? h e bir k e g ö i l t i r deneyim y a n a Herkes b i t l n e n b a n e a ı mı? Herkes b z ı ö z k n bir d e n e i r k e s bir kez göz k i l i t l n e n b i d e n e a r k e s b z g n d e n e i a ş a d ı mı? h e r k e bir kez g ö i t l i r i m a d ı r k e s b i l i t n e n b e n e i m y a ş a d mı? h e e r k e göz k n d e n e m a ş a d ı mı? Herkes bir kez g ö l i t b d e n e i m y a ş a m k e s bir kez göz k i l i t l e n e b i l i y o r m u s u n u z b i l m i y o r u m a m a 슈라스, 니 눈밑 떨리다, 티맥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경험, 대줄배, 오무슈투. 눈밑 떨림의 주된 원인은 눈밑 떨림. 그 gözün altındaki bu kısım, 티틸맥스는 세배비 피로이므로 피로 요근녹푹 쉬면 증상은 완화된다. 푹 쉬다. 쉬다네이드, 아마 푹쉬다 복디낸 dinlenme r a m n geliyor. Puxida. 증상은 완화된다. 증상 대 de hem s n o h e m d e belirti. Mesela grip hastalığın belirti nedir? y ü ş a p n y o r a 증상 화된다 i y i l e ş i r 계속된다면 yani d i n l e n d i ğ a l d e t i t r m e 대화에 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 마그네슘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수도 있다. 달 k e e i d e v i ne? 마그네슘 eksik olduğu e r 이런 사람들은 böyle i n s l a r e 상 olan i n s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촉 풍부한 견과류, 쿠르예 미쉐렐, 야다, 바나나, 문, 오누이 알센이이 갤리시, 땜에,